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주의 업데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8월 25일 정기점검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총 4시간동안 진행되고요 차주점검 다음주에 할 점검은 9월 1일이 아닌 9월 2일날 진행된다고 미리 여기 예고가 되어 있네요 주점검 내용은 어, 컨텐츠 추가 및 개선 드디어 이제 라즈카가 나오는 헤렌디아의 루나트라가 나옵니다 오 어, 나오는 지역은 격전지역에 있는 망가계산이구요 해금조건은 맹약의 여정, 구마고장, 용기를 주는 현자 완료를 해야 되구요 주사냥터는 136만, 174만, 200만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이망가계산의 네임드 몬스터도 헤렌디아처럼 무작위 위치에서 출현한다고 합니다 획득 가능 아이템은 136만에서는 엘튼의 목걸이 174만에서는 엘튼의 보조무기 200만 지역에서는 엘튼의 주무기가 나옵니다 어 드디어 엘튼 무기가 풀리게 되네요 어 근데 자동 사냥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의외입니다 다음 필드보스 정보 망각의 라즈카 어,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나오고요 권장 전투력은 170만 처치 보상에서는 엘튼의 망토 영웅 장비 징벌자의 묘약 그리고 일반에서 영웅 등급의 라즈카 망각의 라즈카 마석 이렇게 랜덤으로 얻고요 어 여기서 도 엘튼의 망토 완제품이 나오네요 어 필드보스에서는 망토 사냥토에서는 무기 이렇게 결국은 모든 엘튼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마석판 망각의 라즈카 마석판이 나오고요 바말론 기만의 바말론 마석판 모든 마석 조각이 최대 레벨 도달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라즈카 마석 망각의 라즈카 둘다열린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규 마석판 각인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허상의 파르비네아 마석판이고요 사용하는 각인석은 상념의 각인석 파란 색깔 그겁니다 그리고 망각의 라즈카 마석판의 모든 마석조각 체들레벨 도자씨 허상의 파르비니아 마석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아이템 수집이 추가되고요 어,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는 만큼 신규 지역에 대한 추가 수집이 생깁니다 망각의 산에 추가된 18종이고요 이거는 헤린디아에서는 고급 봉인함이 나왔는데 여기선 희귀위 봉인함이 나오고요 또 망각의 라즈카 마석 수집 16종 추가 어, 그리고 깨어난 장비가 또 새로운 제작식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지판슈고요 당연히 무기가 풀려났으니까 깨어난도 무기겠죠 아 망토도 포함됐네요 아 거기다 장신구까지 방법은 같습니다 깨어나집판쇼 6강에서 10강짜리 제작하는 거고 재료는 집판쇼 8강에서 12강짜리 그리고 이제 각각 지혜온천 60개씩 들어가고요 여건 이제 종류별로죠 무기, 방어구, 장신구 그리고 방어구 각성의 기원 120개 어, 이것도 이제 종류별로 무기 각성의 기원, 장신구 각성의 기원 개수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 각성의 기원, 장신구 각성의 기원은 붕괴 사막, 붕괴대 모래길 그리고 망각의 산 어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네요 가격이 상당할 것 같고 어,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다 격전지역이라서 계속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네요 그리고 새로운 필드보스가 나옴에 따라 드디어 라즈카 망각의 라즈카 영웅마석 선택상자 제작식이 풀렸고요 그리고 동료계약서 제작식이 새롭게 생기는데 어, 제작 연금술 소환수탈크 동료 탭에서 만들 수 있다고 됩니다 어, 카트리의 동료 정수 1개로 고급에서 영웅까지, 그리고 카트리의 동료 정수 2개로 희귀에서 영웅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카트리의 동료 정수는 v 보 상점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다음은 전투력 순위 혜택이 추가됩니다. 오, 어, 요거는 기존 혜택에서 바뀌는 게, 그냥 아이콘 위에 데빌 체이서 모든 스킬 습득, 2위에서 50위권이 데빌 체이서 네 번째 스킬 습득으로 되어 있네요. 다섯 번째 스킬이었던 버프 스킬은 이제 1위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점이 있는데 파르비네아, 허정의 파르비네아의 마석의 능력치가 변경됩니다 어, 기존에 여기 마법형 추가 공격력 붙은 게 전부 다 악마형 추가 공격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거는 고급, 희귀, 영웅 다 같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주 수요일날 있을 월드버스 차원 난투전에 참가 신청 시점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수요일 오전 0시였던게 낮 12시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거 계속 한주 간격으로 바뀌죠? 돌아왔다가 다시 낮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시간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 시점만 변경되며 확정 시점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시간... 알아두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 보스 레이드 차원 난투정 보상이 변경되고요. 어, 변경되는 내용은 월드 보스 레이드 차원 난투정 둘다 같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기존에 그냥 방어구 지혜 원천 요것만 줬었는데 이제 모든 깨어난 아이템이 다 풀리면서 이제 선택 선택 상자로 바뀝니다. 개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선택 상자는 무기 방어구 장신구 이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필드 보스 보상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좌절의 루스칼, 어, 1위 보상, 1위 상자에서는 찬란한 보스 상자 1개, 영웅 7억 영웅석 5개, 좌절의 루스칼 흔적 3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위 상자에서도, 어, 똑같이 보스 상자 1개, 그 다음에 예, 7억의 영웅석은 이제 4개, 그리고 흔적 2개, 3위의 보상 상자는 한개 어, 영웅석 3개, 흔적 1개, 어, 딱히,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네요. 그냥, 보상에 따라, 개수 달라지는 거. 어, 치력의 영원석 이거 그냥, 요즘 드랍도 잘 되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 변경되는, 붕괴의 브로카이스. 어, 요것도 1위는, 이 찬란한 부스 상자 안에서는, 희귀에서 영웅 아티팩트, 혹은 영웅 마석 제작 재료인, 황혼의 마석 정수를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드 제작, 재료 등록에 보상이 변경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 등록할 때마다 한 개, 3개 5개 요거 굉장히 개수가 적었죠? 요거에요. 대폭 상향됩니다. 한개짜리 받던거는 20개로 받구요. 3개짜리 주던 등록은 40개, 5개짜리는 80개 이렇게 많이 줍니다. 어, 단 메아리의 팔찌 완장조각은 길드조합 3개 받던게 길드조합 80개로 변경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 1일 주간 임무보장이 변경됩니다. 점검 이후 뭐 모든 임무가 초기화되며 점검 이전에 임무를 완료하였으나 획득하지 않는 임무보상은 점검 후 변경된 보상이 아닌 이전 임무보상으로 획득이 된다고 합니다. 진행도 보상을 점검 이전에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초기화되어 변경된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됩니다. 한마디로 두번 받을수 있다는 소리죠. 1일 어, 임무에서는 이제 지역토벌 10회 완료가 토벌 악마토벌 증서 한개로 바뀌었고요. 어그 외에는 싹다 골드였던게 마르게 기트 목걸이로 바뀌게 됩니다 네임드 토벌 3회는 강화된 상급 희귀 장비 상자 2개로 바뀌고요 이 망골드도 안되는거 요거 받는거 보다는 확실히 이쪽 변경된게 훨씬 낫네요 주간임무에서도 골드로 받던게싹다 바뀌는데요 어, 대부분이 어, 마르게 이트 목걸이 상자와 강화된 상급 희귀 장비 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 다... 딱히 바뀌는거 없이 어, 해당 2개 목록으로 바뀌네요 다음은 이제 임무 진행도에 따른 보너스 보상입니다. 기존 1번, 2번은 동일하고요. 세번째 1일 보상 보너스는 영어석 정화수 2개가 영어석 정화수 선택 상자로 바뀌네요. 어, 아니군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선택 상자가 아니고, 그냥 정화수 상자입니다. 어, 이 상자 한 개에 몇 개짜리가 들어있는지알수 없네요. 그리고 주간 보너스 세 번째에서는 7력의 영웅, 영어석 한 개로 봤던 게 빛나는 영어석 정화수 상자 한 개로 바뀝니다. 어, 이 상자로 준다는 게 과연 개수가 몇개 들어있을지 요것도 의문이네요. 혹시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변경된 후에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변경점은 악마 토벌 골드 보상이 변경되는데요. 어, 일부 단계에서는 골드가 내려갔고 일부 단계는 골드 획득이 증가되었습니다. 절망의 해안 절벽에서는 13 단계는 골드가 줄어들었고요. 14 단계에서는 오히려 골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안개숲 각성 토벌에서는 12 단계가 골드가 줄어들었고요 타락한 가지들판 각성 12단계에서 골드가 줄어들었고 각성 13단계에서 골드가 늘어났습니다 암흑의 오크 점령지 일반 12단계에서 골드가 줄어들었고요 각성 13단계에서 골드가 늘어났습니다 혹한의 소론 각성 10단계는 골드가 늘어났고 음산한 폭포구덩이 일반 7단계는 이것도 어 골드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12단계쪽이 골드가 줄어들었고요 14단계 13단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화 등급 동료 및 신규 동료 15종 추가됩니다. 어, 벌써, 벌써요, 벌써 신화 등급이 나온다고요. 자, 추가되는 신화 등급 한종, 그리고 전설 등급 두종, 그리고 영웅 등급 네종, 희귀 등급 여덟종이 추가됩니다. 신화 등급이 나옴에 따라 합성 보너스에서 신화 동료가 추가되고요. 아, 이거 느낌상? 아, 이거는 합성 보너스로 먹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탈권 소환수 동료 합성 화면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광화 바뀌면서 이제 탈권 소환수 동료 합성도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어, 이미지적으로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웃음>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아, 여기 보이죠? 신하 등급. 어, 5회만, 5회만 도전하면신하 등급 한 개를 받을 수 있네요. 어, 애초에 전설 뽑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오해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어 저의 무과금으로 전설을 먹는다는 계획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 교환소와 그 다음에 길드 상인 판매 그리고 용사의 증표 판매되는 상품들이 변경되는 내용인데 교환소에 있는 검은 문화 상단 여기서 이제 지혜원천 선택상자 30개를 검은문어조와 2000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계정당월 2회만 가능하고요. 얘다 선택상자이기 때문에 무기방어구 장신구 중에서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길드 상인이 판매하는 것 중에서 글드조와 2500개로 교환 가능한 방어구 지혜원천 10개 요거를 이제 변경 후에는 선택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 저도 저번주에 하나 바꿨는데 아 괜히 미리 건드렸네요. 선택 상자로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길드 상인 상품은 개정장주2회구요요것도 원하는 거 무기방어 구 장신 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거 제가 부캐로 해봤는데 예 옮겨집니다 나중에 막을지 안 막을지 모르겠는데 부캐로 중복구매 가능하고요 참고로 옮겨집니다 혹시 부캐작 같이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V4 상점에 파는 용사의 증표 용사의 증표로도 구매할 수 있었죠 용사의 증표 10개로 계정당 주 2회 구매할 수 있고요 이것도 선택 상자로 받습니다 그 외에 버금이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여기는 딱히 플레이에 큰 역량이 있던 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iOS, 아이폰 쪽에서 좀 오류가 있던 게좀 많이 있었고요 어 PVP 자동 전투 해제? 어 매지션 제가 매지션인데 딱히 저는 자동 전투 해제된 거 이거 현상못 겪었는데 어쨌 요런 버그가 수정되고요. 아 여기에 또 새로운 어, 문구가 추가되네요. 길드 제작 안내 문구가 추가되는데 길드원이 분배받은 아이템을 모두 꺼내면 제작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됩니다. 분배가 완료된 상태일 때 제작을 삭제하면 길드원이 아직 꺼내지 않는 아이템은 모두 사라진다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제가 좀 길드장이 아니라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어차피 분배는 길드장하고 부대장이 길드원한테 주는거 아닌가요? 요거 부분은 아시는분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것 같네요 그리고 시작되는 이벤트 한개 누야모의 특별수련 오 길드던전 수련의 섬에 대한 이벤트구요 종료되는 이벤트는 길드 고급 기부, 아, 요거에 이제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25일 점검 전까지니까, 25일 점검 전까지니까, 어, 25일 새벽 5시까지 꼭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회색 늑대 갈기 요거 한개 이제 사라지고, 황금 티켓 요거 쿠폰 받을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죠. 요거 이제 31일 날 정확히 11시 59분에 끝나니까 꼭 쿠폰 다 소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갑작스럽게 엘튼 무기가 싹다 풀리는게 좀 의외고 오 여기 2 0 0만 전투지어 요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점점 계정의 가치가 전투력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아 이거 점점 무과금은 할수 없는 게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